응? 찍고 있는거예요 찍고 있는거예요 오늘 어디갈겁니까? 아 몰라요 어. 햄버거집 그리 떡볶이집 김밥집 모드 타러 <웃음> 안녕하세요 아빠 장영입니다 어,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을 거의 나가지 못하고 집콕만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오늘은 그래도 밖을 한번 나와봤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일단 마스크, 어, KF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어, 점심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햄버거 드라이브 스루, 최대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오게 됐습니다. 한국항, 일트로 어. 어. 40분. 40분. 40분. 근데 오늘 좀 미세먼지가 있다. 그러게. 오랜만에 나갔는데, 날씨가 안좋아서 그런가 봐. 안쪽으로 굴지게 해서 애들 거정복항에 넓으면 사람들 없으면 고들아좀 태워줄래? 근데 왜 할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갈 시골이 없다. 그렇지돌아가셨다 n 왜 t 가는 거지? it. I'm on it. I'm on it. I'm on it. I'm on it. i 보 o 중훈아 저 너무 키오스크 너무 어렵지 않아 드라이브 스루가 들어왔는데 드라이브 스루가 문을 닫았 s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 r e s 제 사람은 잘 없네 나왔다는 거에 의를 두고 있어. i <리도> 네, 들이 좋아하는 카트라이더. i t t l e bit of a l i t t l 이어 이렇게 전국항을 도착했습니다 전국항 보시죠 전 옆에 있는 거랑 저 조금만 더 옆에 있는 저 옆에 두 개는 되게 그 영화에서 나온 영화 아일랜드에서 나온 거 저거는 007에서 나왔던 거같아 저거는 아일랜드에서 나왔거같아때 괜찮아요? 네 100만 원. 100만 원. 오, 바다, 바다. 이 정도. 와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명도이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도이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아도이이 정도. 이이도정 찬도항은, 찬도항은, 찬도항은 거의 남민촌, 그 남민촌, 남민촌 수준이었어 맞아요. 그리고 마스크도 안쓰고 깜짝 놀랐어 마스크도 안쓰고 다 차박하시는 분들 음식 해드시고 음식이 어 그렇게 많은데 음식해어 별로,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구경하려고 했으나 내리지를 못했지 진짜? 내가 차를 거기서 바로 돌려서 지금 다른 데로 가는 중 어디? 나는 누구? 어, 그래도 밤하늘은 예쁘네. 아무튼 중요한 건 3시간이 넘도록 저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드도 앉아만 있었다는 사실인 거죠. 저 보드 중독자 3명이 저기 앉아있습니다. 뭐하 한... 촬영하고 있나 어쩌나요 어... 에이... 엄마 때리는거야 계속? 우리 저녁이야 오늘? 응 점심에도 생각 없고 응한 거지 뭐 그래. 어쩔 수 없지 왜냐면 지금 어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응.